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죠 이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나 다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관절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새롭게 시약처에서 인정받은 원료를 소개해 드리고요 또 그러한 성분의 제품을 구매하실 때꼭 따져봐야 하는 점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여러가지 고통스러운 증상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함을 느끼게 되고요. 특히 무릎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걸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걷지도 못하게 되죠. 이런 증상들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병명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이 퇴행성 관절염은왜 생기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랫동안 관절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에 손상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 뼈와 인대까지 손상이 생겨서 염증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손상이 되지 않게 잘 유지하는 것인데요. 연골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물렁뼈입니다. 관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물렁뼈, 즉, 연골이 자꾸 소실이 되면서 결국 연골의 손상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골 세포가 잘 생존할 수 있게 영양 공급을 잘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성분중 하나가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콘드로이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콘드로이친은 연골 탄성 섬유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연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성분이 바로 콘드로이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콘드로이친을 잘 섭취하게 되면 연골의 손상을 줄여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런 생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콘드로이친에 대한 논문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관절염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헝가린 성인 남녀 85명을 대상으로 두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0세였습니다. 한 그룹만 콘드로이친을 하루에 800mg씩 섭취하게 하면서 6개월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콘드로이친을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시험군의 무릎 관절 통증 점수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는데요. 처음에 56점이었던 통증 점수가 콘드로이친을 먹지 않은 대조군은 55점이었고요. 콘드로이친을 먹은 시험군은 32점까지 감소하였습니다. 통증 점수가 약 43% 정도 감소한 것이죠. 또 걷기 속도도 로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20m를 걷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에서만 현저하게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걷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손가락 마디도 쑤시고 뻣뻣해지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위스 성인 남자 16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63.5세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만 콘드로이친을 하루에 800mg씩 6개월간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섭취한 그룹의 손 통증 점수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아침에 생기는 관절의 경직 시간도 측정했는데요.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에서만 관절 경직 유지 시간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들을 보면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분명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연구들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그 결과 2020년 2월에 국내 식약처에서도 처음으로 콘드로이친을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정사항을 보면요. 하루에 1200mg을 섭취할 때 도움을 줄수 있다고 라 인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콘드로이친을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원료 인정을 하면서 관련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콘드로이친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실 때꼭 확인해야 할점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콘드로이친이 소연골로 만들 것인지 상어연골로 만든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소연골 콘드로이친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것은 유일하게 소연골로 만든 콘드로이친입니다. 상어연골콘드로이친이 저분자라서 흡수가 더잘 돼서 상어연골콘드로이친을 사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상어연골콘드로이친은 소연골콘드로이친보다 평균적으로 분자량이 큽니다. 그래서 저분자로 제조를 한 거고요. 소연골콘드로이친은 인체와 구조가 동일해서 체내 흡수율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어연골콘드로이친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소연골 콘드로이친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콘드로이친의 함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중 정말 중요한 것이 식약처 인정사항 중그 함량인데요. 소연골 콘드로이친은 하루에 1200mg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연골 콘드로이친이 1200mg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1200mg은 알약 전체 무게가 아니고요 콘드로이친의 함량입니다 그래서 콘드로이친 1일 함량이 1200mg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건강기능식품이 맞는지 꼭 확인하는 건데요 인터넷에 콘드로이친 검색하시면 엄청 많은 제품들이 뜹니다 이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제품에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 콘드로이친 같지만 사실 거의 모든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요 제품정보에서 식품 유형을 보시면 뭐 일반식품, 캔디류, 당류, 가공류, 음료베이스라고 써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먹는건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은 제품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시중에 건강기능성을 인정받은 콘드로이친을 사용한 제품은 진짜 몇개 없습니다. 소형걸로 만든 콘드로이친이어도 일반식품인 것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찍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햇섭 마크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마크입니다. 햇섭은 기능성이랑은 무관하고 위생적인 생산업체에서 만들었다 하는 인증마크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마크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기능성 문구가 제대로 써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시약처 인정사항인 관절 및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 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훨씬 확실하겠죠. 자, 콘드로이친 제품 선택 시 확인할 사항 세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첫 번째는 소연골 콘드로이친인지 확인하는 것. 두 번째는 콘드로이친 1일 함량이 1200mg인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찍혀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콘드로이친으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드시면서도 관절에 좋은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좋은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최종화면 링크로 영상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또 운동을 해도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시고요. 꼭 필요한 치료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약처 인정 원료인 콘드로이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콘드로이친 제품을 드실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나 임산부 및 수유부는 주의 하고요. 알러지와 같은 특정 질환이 있어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식이 있거나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수술 전후에는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절이 아프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다른 병들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관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 권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